왜 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거! 지금! 아 심연이야!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맹혹한 괴물이라고 불려지는 소년은 대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그녀밖에 없다. 그다지 예감이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말만을 따라 어두운 복도로 말을... 자... 어떻게... 야! 야 잠깐만! 야 어렵지 않아요? 이 게임? 야!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하라니까또 무섭네! 자, 폭죽! 폭죽! 좋아! 아까 위쪽에 아이템 있었으니까 그쪽 먹고 갈게요! 이거 먹고 가야지! 네? 조사하기그 사건 이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떨었다 좀 있으면 괴물 소녀가 복수하러 올지도 몰라 라고 그 후로부터 며칠 후 여름 더위가 슬슬 물러나고 있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다 소녀가 마을로 내려와 마을 소년 3명을 신통력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살해당한 소녀는 그 고양이를 죽였던 뭔가 이게 스토리가 좀 있네 아니 잠깐만 고양이 죽였다며 그래서 그 주인인 고, 그 소녀가 체벌을 내린 게 아니고 그냥 지들이 인광부 아니야? 아니 이게 아 그냥 이거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인데? 아니 마을 사람들이 잘못했네 아...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아니에요 아닐 거야 잠깐만 이 고국이 뭐더라? 고국 고국 저거 저거 동그란 거 배회자 움직임을 멈출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죠? 이 세계에 빨려들어온 쟤밖에 없다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뭐죠?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벌레였어? 와, 아, 벌레네. 와, 극혐. 이곳엔 올 일이 없어요. 그런 게다 있어. 앞에 도코니가 있어요. 아서코니 이르노. 아, 고고기. 고고기 없다. 냠냠. 응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갈게 오우 무서워 죽겠네 아 얘네들이 문을 부수니까 문이 딱히 희... 의미가 없어요 아니 문을 부셔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 못 가겠냐 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어째서 아 소리 들었네 으짜 거기 있다 가라 괜히 아, 떴나? 아까운데?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수정구슬 아니, 하나밖에 못 먹네? 아두개세개 개 들고 다니면 어때? 손은 두 개잖아. 아니면 바지 속에 넣든가. 완전 <목소리> 불안하다. 뭐 나올 거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 없어 아이템이. 불꽃기, 불꽃기. 와, 와, 뭐야, 뭐야. 와 진짜 무서워. 와. 와저 불도저 어마어마하게 무섭네요 아 여기 숨는데 좋아요 숨는 곳은 필이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요아저 표시해두면 의미가 없는데 그럼 아 소리가 너무 무서워 이 공포게임들은 다 잠깐만 이거 못가네 그럼 막혔었잖아 아 거울을 그럼 쓸수 밖에 없네요 아, 쓰겠습니다 아 잘못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써야되니까 기 거울 이거 좀 아까운데 이렇게 써버리면 뭔 소리야? 방금 아, 뭔 소리야? 어, 아, 자꾸 깜빡 거려. 어, 아, 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왜 이래, 자꾸 아, 버그 걸렸나? 아, 자꾸 깜빡 거려, 뭐야? 하하아하나 소마, 소마, 아 니겐. 아,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 있었네. 왜안 가? 아 어!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뭐야 저거! 뭐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와 아, 진짜 무섭다 지금 발자국 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멀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라스트 고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목적지 팔줄구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아 이거 다 먹으면 자꾸 이 소리 들면서 싫어요 어디로 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 플래시 아니, 플래시 키고 다니자 아, 아이템 많아서 다행이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풀렸다 풀렸다 아 뭐야 쟤아 도대체 뭐야 저거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떡해 아니 좀가왜 안가 아뭐 저런 게다 있어 아 진짜 너무 징그럽다 뭐야 저거 아, 제가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야? 도마뱀 꼬리가 뭐였지? 아, 도망치는 거. 좋아, 좋아. 아, 쫓아오네. 아, 아, 깜짝이야, 진짜. 진짜. 도망갈게 일단, 일단, 도망갈게요. 가기 전에, 아이템, 냠냠. 아, 도콘이 있다. 옆에 있다,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보자 거기 어어어어어어야 야, 아니 왜일러터져아 뭐야 어디 갔어 아저로 돌아갔다 아 길을 잃어버렸어요 열쇠 이거 발광석 좋아, 좋아, 좋아 당황하지마, 당황해야지마. 나는 아이템 많아. 아뭐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 되거든요. 근데 길이 다 막혀 있어. 알습니다 좋아요. 피! 어 아, 갑작이야 이씨. 아 진짜 놀랬네 아, 미친 줄 알았어. 아, 나 너무 놀랬어 내려갈게요. 오! 아, 나 피가 이 남았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가 이 남았는데? 아 잠깐만. 아, 피채우는거 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가야되는거야? 아 이거 다 벌레구나 뭔 소리야 방금? 찹 했는데? 어떤 소리 들렸는데? 좋아요 좋아 이 벌레구덩이 아 진짜 이런 가면 도대체 왜 만든거야? 기해가 안돼 나 진짜 이런 가면 만드는 이유가 뭐야? 아 저게 이뻐보여? 아 이거 피 먼저 채워야 되거든요? 아 체력이 없는데 이 밖에 안남았어 아 피가 이렇게 없었나요? 아 벌레 진짜 아 이래서 매미예복도구나 여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 도착했다 도착했어요 아 도착했다 도착했다 아와길열린다 도착했어 도착했어 나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거야? 탈출할 수 있는 거야? 됐다 됐다 선생님? 아그 아, 앞에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가라고! 아닌가? 어, 나도 공격을 안 하는데요? 가볼게요. 어, 아, 안내해주는 거야? 아, 따라, 따라, 가 따라가도 되는 거야? 그 소녀가 있는 대로 안내를 해주는 건가? 어, 나 이렇게 무선 게임 처음이야. 아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막 매번 봤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들어갈게요. 어? 뭐지? 자, 일단 가볼게요. 고국 색깔이랑 똑같은데? 와, 거의 깨가는데? 이, 이 정도면 그냥 이 보석 훔쳐서 달아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세요? 넌 누구지? 뭐야? 아, 저 가면을 쓰면은 뭔가 특별한 힘을 얻게 될수 있는 거야? 근데 저거 당 하면 은저배되잖아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어어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저 가면은 잠깐만. 어, 싫어! 왔어. 어떻게든 클리어 했네 30분만에? 나쁘지 않은걸? 대실까우 뭐야 뭐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요아 초차 오는구나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아요 좋아요 도망가 레버 내려 내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는 얼마나 빠르게 부수고길래 이게 레버가 이렇게 많아 좋아요 아뭐 이정도면 거의 못오는거 아니야? 뭐야 아이씨 진짜! 돌려줘요! 아 이래서 저럴티 많구나! 아힘한거문을 해버리네? 좋아요 좋아요 문 닫고요 레버 올려주고요 아 빨리 올라가! 올라가는 거왜 이렇게 느려! 아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때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어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길좀막지마세요와 진짜 늦게 올라간다 진짜! 아 벌써 다 왔잖아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꽝! 좋아! 와 진짜 나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저건 나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돌려줘요! 아 진짜 짜증나지? 아 이거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빨리 열어 달려요? 아 진짜! 와다 왔어 다 왔어 아 뭐야 벌써 부셔! 오오오 구슬, 구슬 구슬 구슬 구슬 저, 뭐야 저거? 아 따라가면 되는건가? 아지 혼자 가버리네? 좋아요 좋아요 내려 언론 어, 날 데려다줘 구슬아! 아지 혼자 막 관통하네 저거 이쪽으로 다 왔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만해! 막혔는데? 어, 구슬아! 오. 어, 뭐야, 나 막아준 거야?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와, 할아버지였어요. 미안해요. 어, 야옹이다. 야옹, 안녕. 아 귀여워 공디 팡팡 한번 해보고 싶다 너 빨리 가자 또 어느새, 언제 배회자가 나타나서 날 죽일지 몰라 어 야옹이 저기 앉아있어요 아 귀여워 배를 탔습니다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야옹아? 어디로 가 야옹아? 와 10분밖에 안 걸려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